안녕하세요. 발레지나 수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예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음, 다리를 가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과 다리를 탄력있게 만들 수 있는 허벅지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음, 여태까지 아마 보신 적이 없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확신하고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다리가 예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고 여러가지 스트레칭을 다 해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은 정말 예쁜 다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 개발한 순서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레리나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예쁜 축에 속해서 다리 모델도 많이 했었어요. 청바지 모델이라든지 구두 모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 나름 다리를 잘 관리한 걸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따라해봅시다. 열심히 따라해보십시오. 다 치고 제가 알같은거 안배기를 관리도잘했어요 먼저 어, 다리에 알이 배기셨을거 아니에요? 누우셔서 이렇게 털어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터시면 안돼요 그 잘근잘근 털어서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다리가 풀릴 때까지 잘근잘근 털어서 계속 털어 주셔야 돼요. 손도 같이. 내 손바닥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게 이렇게 해서 어깨 올리지 말고 내리세요. 이렇게 같이 어깨가 터나오지 될수 있게 내리세요 어깨. 저는 짧게 할게요. 이거를 한 아, 다리가 절일 때까지 다. 다 다리가 저릴 때까지 터셔야돼요 어, 저리면 기다렸다가 플렉스 포인 플렉스 그럼 또 다시 털고 이거를 한 3번정도 3번정도 반복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릴때가 중요해요. 내릴때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툭 떨어뜨려야 돼 근데 이거를 뒤꿈치가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닫쳐요 털다가 발발이 새끼발가락이 닿게 툭 이렇게 하면 안닫쳐요 이렇게 해서 쉬세요 쉬고 나서 그리고 다리야 알이 너무 많이 벌리을때그러 이렇게 꿇는 거예요. 발목을, 여기 종아리가 이렇게 쏙 들어간 알이 베개져 있어요. 발목부터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앉아서 한 20초. 그 다음에 또 위로 20초. 20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알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파요. 이렇게 하고, 근력을 먼저 하셔도 되고,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스트레칭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레 파를 치우고 저에게 뻣뻣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막이 있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근육에 싸져있는 막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군데가 유연한 사람들은 다른 쪽도 유연해요. 그래서, 손목이 유연한 사람들은 발목도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풀어지면서, 어, 몸이 전체적으로 유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스트레칭에는 허리가 막 엄청 이렇게 유연해지진 않지만, 굳었던 몸이 조금 풀리면서 유연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꼬리뼈 아프니까 매트를 까시고요. 이렇게 누울 때 이거 어려워 하시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옆으로 붙이세요. 엉덩이가 여기 턱게붙게 그렇게 해서 옆으로 이런게 엉덩이가 붙어서 누는 거예요. 이때 허리를 들썩해야지 똑바로 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요. 들썩해서 똑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얘가 내려갈 거예요. 한 5분 정도? 꼬리뼈를 발게 펴고 5분에서 10분정도 다리가 하다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은 모아서 쉬고 5분에서 10분정도 이러고 있으시면 돼요 음악을 들으셔도 좋겠죠 제가 지금 너무 뻑뻑한데 원래는 이만큼까지 내려가거든요 아침에 제가 스트레칭은 좀 안해가지고 기다리면 저절로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발라을에서 많이 배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벽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라인이 안 예뻐져요 여자들은 목선 라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골반이 완전 열리지 않는데 누워서는 더 다리를 많이 찢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리에 뭉친 근육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풀었다고 주시고. 자, 그비율 포인하면 더 좋겠죠? 근데 종아리 힘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뒤 스트레칭 을 하는 거예요. 앞뒤 스트레칭은 뭐냐면, 보통 체조선수들이 많이 하는 이렇게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이런 건데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자에서 는 것보다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하는겁니다 누워서 하는게 더 가동범위가 커요 넓어져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누워있어야지 다리붓기가 빠지거든요 여기 엉덩이랑 어깨를 벽에 딱 붙이세요 딱 붙여서 이렇게 눕는거예요 어? 그리고 손은 만세 붙었어요 어깨가 벽에 딱 붙여야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대서가 거든요 이것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무릎에 안쪽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근육이 있죠? 이렇게 하면 당기잖아요. 이게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똑같이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서해도 안 되고 이렇게 대서해도 안 되고 자기 근육이 여기가 똑같이 당겨질 정도로. 누웠을 때, 이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당겨질 정도로. 유지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은 돌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정말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팔을 떨려요. 초보자분들은 1분정도 도전하시는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아을 뺐으니까 그럼 근육을 풀었으니까 이제 근력을 켜야겠죠. 이제 종아리 알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력이 조금 필요해요. 허벅지 근력이 뒷받침이 되고 조금 생기면 종아리 알을 그만큼 들으니까 얘가 작아지겠죠. 각선미를 만들고 서벅지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기 너무 이렇게 근육이 많으면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안쪽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 라인이 이렇게 되거든요. 안쪽 근육 어떻게 키우냐? 누웠을 때, 여기 골반에서 발끝까지 쭉 펴세요. 발끝 길게. 손은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하고 나서 아래쪽 허벅지를 위쪽 허벅지에 갖다가 붙이는 거야. 예 네. 허리가 이렇게 꺾여도 안 되고 구부러져도 안 되고 일자로 곱게쭉 늘린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넷. 허벅지가 힘이 딱 들어가게 해서 한 30개 정도 하고 돌아서 반대쪽 돌아두어서 반대쪽 그리고 위에 이게 파세라는 동작이거든요. 골반을 쭉 열으세요. 다시 모으고, 다시 쭉 열고. 그러면서 열때 엉덩이 힘을 주면은 엉덩이 라인이 예뻐질 거예요. 계속 위로 파트막. 이건 이제 좀 다리 살을 빼셔야 될 때, 다리 운동이 많아지게 하니까 이렇게 파트막, 파세, 파트막, 파세. 정확한 표현을 늪들이에요. 파세가 아니라. 바트막, 레트랩 바트막, 레트랩 해서 이거를 한 30개 정도 하시면은 여기가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대쪽도 하고. 그러고 이제 예쁜 다리를 만들어주려면 여기 뒤에 오금이 쫙 펴줘야 돼요. 쫙 펴지게 하려면 다리를 너무 이렇게 많이 벌리지 마세요. 90도만. 한. 90도 인내로 벌려서 이렇게 플렉스를 해서 내려가고 숨 쉬고 이거를 발끝을 계속 당기면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 오금이쫙 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벌려서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안 쓰는 근육 스트레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서서 발끝을 이렇게 겹치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안 겹쳐진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겹치셔도 돼요, 초보자분들은. 왜냐면 정확한 발의 동작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겹치는, 3번부터 이렇게 반만 겹친 건 3번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겹친 게 5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 5금을 스트레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끝을 맞추세요. 그래서 그냥 쭉 내려가세요. 우리가 이거는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별로 안 하잖아. 할 기회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또 반대쪽 다리도 쭉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구부려서 어, 이렇게 무릎을 조이세요. 다시 풀었다. 무릎을 조이고 여기 허벅지가 딱딱해져야 돼요. 풀고 조이고 이거를 한 50개 정도 하세요. 그럼 다리 라인이 이렇게 옷자였던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짱파질 거예요. 다시. 이렇게 조이고, 불고. 근데 주의하던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발바닥이. 발바닥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길어지지 않게요. 발목 똑바로 세워서. 허벅지만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한 50개 정도. 다기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은 아숨 자라. 이거 하면서 말하니까 숨이 차요. 그렇게 하면은 예쁜 다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면은 저는 또 다른 몸매가 예뻐지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다음에는 아마 틀어진 골반을 교정해서 골반 미인이 되는 그런 발레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발레 리나 수환이었습니다. 안녕.